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모바비의 정석 네번째, 모바비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용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과 겹치거나 비슷한 용어들도 있고요. 모바비만의 고유한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두시면 앞으로 강의를 이해하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을 때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차마 미처 다 설명드리지 못한 용어들은 앞으로 튜토리얼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때그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배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부르는 방식이 다 다르고 각 부분마다 여러 가지 용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인디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인디게이터라고 부르지만 플레이 헤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타임라인 바 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알려드릴 거고 제가 앞으로 모바비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주로 사용할 용어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면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을 기억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강의들과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앞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용어들이고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천천히 배워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용어 강의를 시작할 건데 먼저 다른 편집 툴들과 겹치거나 비슷한 용어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바비를 실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파일이나 폴더를 가져오는 가져오기 창 또는 미디어 창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 창에 영상이나 이미지, 음악들을 불러왔을 때그 안에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 음악들은 각종 소스라고 칭할 거고요. 그 소스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때 나오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통틀어서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도 여기 위에 있는 숫자와 눈금 있는 부분들을 눈금 바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타임라인에 올렸을 때 나타내는 타임라인에 있는 각종 부분들을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 자막 트랙 이렇게 칭할 거고요. 그각 트랙에 있는 오디오나 사진, 이미지, 영상 등을 클립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디오 트랙에 있는 비디오 클립이 생성이 된 거죠. 그렇게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비디오 클립에 올려진 클립을 보여주는 창이 여기 보시는 미리 보기 창 또는 뷰어 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미리 보기 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미리 보기 창이 나타내게끔 할수 있는 이 위치를 알려주는 곳이 부분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인디게이터라고 부릅니다. 또는 플레이 헤드나 타임라인 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인디게이터라고 부를 거고요. 이 인디게이터가 작동하는 방법은 지금 멈춰있는 이 부분이 미리 보기창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는 빨간 부분이 눈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클립을 다시 위에 올리게 되면 이 인디게이터가 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컷편지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었고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용어 강의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부분들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타임라인 보조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조해 줄수 있는 기능들 되돌리기 또는 뭐 휴지통, 분할, 회전, 클립 이런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창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은 미리 보기 보조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타임램프라든지 재생, 움직일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화면 비율에 관련된 기능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 또는 내보내기, 출력이라고 하죠? 영상을 다 만들었을 때 이제 내보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 있는 내보내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내보내기라고 적혀져 있지만 용어는 여러 가지도 됩니다. 렌더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출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로 내보내기 또는 렌더링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른 편집 툴들과 비슷한 용어들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모바비에서만 사용하게 될 용어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비에서만 사용할 용어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붙이기 나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동그란 이 부분들을 사이드 메뉴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메뉴창 각각 가져오기, 필터, 트랜지션, 자막, 스티커, 잘 많이 사용하는 도구창, 이런 식으로 용어를 칭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메뉴창을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사이드파 카테고리라고 용어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을 때 사이드 메뉴창에 있는 두 번째 필터창에 들어가셔서 카테고리의 피처링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메뉴창들을 메인 메뉴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창에 들어가셔서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시 타임라인 쪽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검은색 띠처럼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메인 비디오 트랙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비의 정석 1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 메인 트랙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스토리보드 형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메인보드를 기준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을 링크선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링크선을 해제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해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답변을 드릴 때 링크선을 해제를 해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해제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 길이 조절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길이 조절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칭할 거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 길이를 정해주는 곳입니다. 영상의 길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클립의 길이를 늘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 위에 또 다른 영상이나 사진, 이미지 그런 부분들을 올리고 싶으시면 통상적으로는 PIP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Picture-in-Picture라고 해서 사진 안에 있는 사진이라고 부르는데 모바비에서는 여기 오버레이 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언가 설명을 할때 PIP 기능을 불러와서 오버레이 기능을 한다고 하면 이 영상 위에 영상을 불러와서 오버레이 기능에서 이렇게 화면을 조정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모바비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알려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튜토리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